is what they think they are not. 무슨?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그, 그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뭔진모르겠다 The stranglers adoptedly adoptedly made one another suspect that they were to write. 스트랭글러에서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했다. that they were to write. and in time they became convinced of it. 네, 뭐, 여기도 잘 모르겠고 그그 시간에 그들은 뭐, 확, 확신 아닌 것 같고 이따 보면 되고 Who knows what kind of talent was c q u a s h e d by their negativism?